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난 오늘 밤 해외로 떠난다. 먼지 쌓인 캐리어를 드디어 꺼내봤다. 짐 챙기는 것도 막막한데 이 시국 여행은 준비할 것도 참 많더라. 헷갈리는 게참 많았고 오랜만에 해외 영상에 설레이기도 해서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이 시국 여행을 전해보려 한다. 이 시국 여행 첫 여행지 두바이 지금 이게 해외여행이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PCR 검사를 진짜 이제 많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두바이 갈때 72시간 이내 그 두바이에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되게 알아랍게 많습니다 10일 넘게 못 보는데 저기야, 간다고요. 뽀뽀? 손톱이나 붙여야겠다. 지금 아직 20분? 이따 나가야 딱 적당할 것 같아. 응? 다 ]cat! 붙였어요. 불러도 오는 강아지가 아닌데. 안녕. wondering 여공항 도착했습니다. 진짜 얼마 만에 공항이야 근데 사람이... 와... 진짜 없다 와... 아, 이렇게 통통을 수가 있나? 이렇게 2, 3, 아홉시 반에 오픈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오픈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네아네 잠시만요 까지는역석에 아무도 안배거든요아 그래요? 만약에 다른 분이 게되라도아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티켓을 받았는데요 p c r 검사지만 그냥 보여주면 간단하게 됩니다. 뭐, 두바이 갔을 때 어떻게 되었지는 일단 두바이 가서 촬영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는 순조롭게 됐고요. 여기 엘이랑 K, 카우트는 곳인데 필드 할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항공권은 사토 호텔. 저희 스타벅스 일단 하나 열었고, 저는 이제 라운지에 가보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라운지 연결이 있나요? 다 닫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10시거든요? 예상은 했는데, 라운지 다 닫았고, 앉을 수 있는 데가 롯데리아밖에 없어요. 제가 힘들게 롯데리아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밖에 엄청 서 있거든요? 실화인가? 안어 네. 저는 일단 게이트 근처 아무도 없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작업해야지 땡 끝까지 왔어요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 좀 하려고요. 네. 근데 여기 또 다른 그런 미가 있네요. 되게 아, 깔끔하고 딱 두바이스럽다. 음. 오, 예뻐. 음. 방금 전에 PCR 검사는 따로 안 했고 그냥 여권만. 보여주고 끝이었습니다. 되게 입국은 쉬워요. 그리고 여기 딱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와... 멋있어. 자 여기는 제 엑스포가 한창이라서 입국이 다 엑스포에요. 아, 핑크네요. 네 맞아요. <웃음> 아 지은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님이랑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저희 든든합니다. 오늘. 아, 아. <웃음> 두바이는 몇 번째세요? 두바이 한네번 <웃음> 어. 저희 오늘 일단 일정이 5시 46분. 네. 일단 가면서 뭐를 할지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아니 제가 네. 친구가 있는데 네. 12시 반픽업으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네. 그 친구가 아마 조금 뭐 투어를 시켜주지 않을까? 아마 벌써 그래도 첫 일정이 잔나님 덕분에 네. 생겼네요 저는 네. 바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비키니도 챙기셨죠? 아저세개 챙겼어요 아! <웃음> <웃음> 역시 준비된 여자. 아, 3개 그리고 스타일도 세개다 다르게. 어머, 약간 하나는. 모노키니, 비키니.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는 약간 핫한 거. 요 네, 진짜 핫한 거 하나 챙겼습니다. 아, 저희 있는데 호텔이 그 비치 근처예요 거기가 진짜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네. 어, 예전 봐라? 약간 이런는데 집에서. <웃음> <웃음> 금요일에는 네. 제팬 중에 한 네. 명이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 그래서 와, 진짜, 진짜 이마레트 현지인의 그런. 나 식사 이런 네. 거도 있고 어. 또 <웃음> 어떤 한국 관련된 동호회그 네. 친구도 약속을 잡고 있고 <웃음> 저 데려가 주시는 거맞요 어, 당연하죠. <웃음> 근데 저는 <웃음> 일정을 하나도 몰라요네알아어요 <몰랐고 웃음> 아, 아, 맞아.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에이, <웃음> 일정이 무게그으로 저... 왔는데 일정이 이렇게 현지인 집까지라고 유튜브 각을 좀 잡아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역시 든든하네요. 에이. 일단 저희는 한 잔을 먼저. 음. 호텔 그거 내는 음. 용으로만 3개요 음. 1 음. 아, 음. 음. 지루안에 300원이거든요 32원 아닌가? 320원 300원 정도예요 아. 여기는 치안은 어때요? 치안 네. 너무 좋죠 음. 저 시내랑 다 똑같다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You mean out of the airport is the same rate? It's same, maybe a point of this one is r e u n d there 안 믿어 원래 보통 조회봐 거든요네 이치살라트나 두 이런 데서 하는 이 m a l 제 t t l e bit 어 f a little bit of a little 잘터진다 f t t l e b i e b e bit o t a t 저렇게 그냥 도도 아무도 좋아요 여기는. 아 <웃음> 제가 너무 완전 불감증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는 나보다 심한데? 저도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열은 안 돼요. <웃음> 아니 저도 좀 네. 이런 편인데. 맞습니다. 오 여기는 그래도되는구나 뽑아드릴게요. 오 <웃음> 어, 나왔어. 영어로 해도 나와요. 아 그래요? 허니블링? 아니 아니 누동 누동. 아. 이시 l 여행 m 여행지 두바이